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프리즌 라이프 업데이트 <웃음> 아니 화면이 무슨 갑자기 우주로 어몽어스가 돼버렸어 프리즌 라이프가 여러분 이게 지금 뉴스페이스 맵 추가했고 그 다음에 안개 추가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드 일 가드들 일이 되게 단조로웠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게 추가됐다 그러고 아이템들 추가됐다 그러고 그래서 바로 플레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우 뭐지 맵 되게 화려한데 여러분 밤에 감옥으로 자동으로 갇히는 거 킬까요 끌까요 그냥? 키는 게 죄수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 같긴 해요 돌아가다가 어. 잡혀가지고 맞지 맞지 이거는 켜둘게요 그러면 왜냐면 밤이 60초밖에 안 되거든 자 오늘 빠짐없이 멤버들 다 모였고요 일단 바로 스타트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레스 기릿! 아 이제 뭐야?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어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네 아나 문어 대가리랑 한방 써 <웃음> 뭐가 하야 이 문대야 죄수들 조합법 한번 보자 오케이 어 조합법 한번 봐가지고 야 많이도 들어간다 씨아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구나 어허 네 일을 해서 그 돈을 탈출... 벌어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 그승님이탈출이 어딥니까? 초보네. 음. 아니, 탈출구를 알면 알려드리겠어요? 저희가? <웃음> 알려줄 수도 있죠. 아니 우리 그렇게 친해요? 난 친하다 생각했는데. 한번 검색 싹 예? 해봐. 너 한번? 아, 해보세요. 빤스까지 다벗겨도 한번 수색해봐. 네! 너? 벗겨보시라고. 벗겨 보시라고요. 네. 너저로 지나가 봐. 이 밑으로 가. 됐잖아요. 오케이. 한번 봐주겠어. 뭘 봐줘. 우주선에서 어. 탈출해서 어딜 가겠어요. 그냥 좀 탈출 좀 하게 해주시고 참. 연비야왜 지나가려나 말아? 아니 여기 저..뭐야 쓰레기통 뒤지고 있었는데? 너말절러말 절는 <웃음> <말해줘. 웃음> 게 아니라 일로와 일로와 경비야 방금 너 톤이 너무..죄지은 사람이었잖아 아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인가 봐 너무 사악해 사악해? 왜? 착하다고 아, 어. <웃음> 나으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찰 나으리들 근데 그내 앞에서 지금 땅굴 파고 있는 게 누구지? 땅굴을 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? 음 방금 막 하나 더 팠네 그게 어, 어디 한번 나와보라고 어? 어 어디게 그... <웃음> 내가 들어갈까? 나올래 아들어 보겠습니다 음... 그래요? 네. 한 펜이 방에서 어떻게 잘 가면은 이거 미로 찾기 있거든 또 여기? 어? 아 밑으로 가는 거 <웃음> 얘들아 오지 마. <웃음> 거기 비경관이 그딱 가부자 틀고 지키고 있어. 아, 이렇게 돼요? <웃음> 음, 너도 왔니? 아, 경관 저희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? 예. 아, 이거 CCTV도 지금 두개 있어서 예, 이거 보면서 하면 내려갔다 하면 바로 내려가면 됩니다. 따라서. 이거 아까 우리가 열어 놨거든. 아. 이게 지금 이스케이프 파인데 한번 가 봐. 뭐 나오냐, 여기. 헉? 아, 이거. 이거 뭐지? 어? 여기 어디야? 어, 여기 잠깐만. 야, 이거 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같은데, 근데 왜 다들 저기서 나오지? 일로, 와 일로, 와 일로, 와 일로, 와 일로, 와 일로, 와 일로, 와 일로, 와 아, 일로, 아, 일로, 아, 로 아, 로 아, 일로, 아, 일로, 아, 일로, 아, 일로, 아, 일로, 아, 일로, 아, 일로, 아, 일로, 아, 일로, 아, 일로, 아, 일로, 아, 로 아, 로 아, 로 <웃음> 이래서 종이를 달라 하셨구나 아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스마트폰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uh, 그렇죠 그렇죠 그야 아, 숫자 종이 못 봄? 숫자 종이 다뺏김 숫자 종이 나 1,3 아, 들고 있었는데 다 뺏기고 지금 3 하나 2 있어 어? 야다 모아봐 야 일단 조합을 좀 해보자 아, 방두나, 방두나, 방두나, 방두나, 방두나, 방두나, 방두나, 방두나. 안녕하세요 여기 왜 내려오셨어요? 네? 저 여기 원래 있었는데요 몸에 뭐 없어요? 몸에요? 네네저 방금 나... 아니 대답이 느리잖아 재수 한펜이 방에서 네. 그 위쪽으로 가는 길을 뚫어보려고 지금 어? 됐어 뭐 위에 뭐 있어 여기? 어야 어, 조종실이야 야 여기 어? 뭐 없어? 야얘 우리 마지막 밤이야 아 지금 가야 돼, 가려면 좋아. 오케이 오케이. 뭐야 이거, 왜 그냥 조종실이야 왜? 이거 못 뛰어. 뭐야, 야이 부분만 뭐야, 어떻게 불리 시킬 수 없어? <웃음> 여기 여기 컨트롤실, 컨트롤실, 컨트롤실. <웃음> <웃음> 아, 이, 아, 이번 어렵네. 아, 아 이번 재밌었는데 깨비. 맨 밑으로 가면 탈출용 비행기가 있거든요. 예. 응. 그거 겁나 이쁘게 생겼던데요? 드랍을 조금 늘려볼까? 1.2배 정도로?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좀 모자랐어요. 1.3배 갈게. 1.3배 가고요. 6일 그대로 가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여기서 어. 가드가 나오네. 아, 어. 이번에 재밌을 것같은데 예스, 아 그린 어, 한패님. 아, 잘생긴 사람하고 같은 한방을 쓰게 되다니. 영광입니다. 어, 어. 어. <웃음> 뭔 소리입니까? 비설루 누님. 비두 누님. 고소고 우선. 그냥 핀거 아니에요? 뭐라고요 라미님? 금괴 어따 쓰는거야? 금괴... 그거... 그, 그 찔러주면 되잖아. 아 이거구나? 와 대박이다. <웃음> 탈출선이 여기 있구만. 맨밤에 어? 뭐... 뭐 대화 많이 했나 아니면 잤나 잘 잤겠지? 잘 우와. 잤습니다. 음. 어제 과메기한그 음... 볼트 주려고 하는데 네. 언제 와요? 진짜 저거 미친 사람인가? <웃음> 여기 안 나오나? 여기 왜안 나오지? 여기 다 팠는데? 아이 녀석들 굉장히 고양이 같은 녀석들이야 지금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? 어야 얘네 좀잘 풀려가는 거 같지 않아? 느낌이? 근데 지금 이거? 느낌에 이거 빗소리가 뭐 하고 있는데 이거? 속밖에 없잖아 이거 노하는데야너 어, 야, 일로 와 어, 아! 돼! 그래, 그래. 네! 그렇지! 겟잇! 그렇지. <웃음> 그렇지 지금 2D랑 한 펜이랑 엄청나게 어그로 끌고 있어 지금 아 이거 밤마다 거래 갔어 이거 내 생각에 밤마다 어 거래 이거 몰아줬어 갖고. 지금 방심을 하면 어디 들어갔다나 오아 <웃음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에에에 아, 예. 아, 예. 어? 불법 템이 없어? 그럼 저 이제 방 들어갈 거예요 아 시간 다 되겠다 아 빨리 가서 자야지 연비야 이거 준비 좀 해야겠다 이번 밤 심상치 않다 저기 파는 거 보여 연비야 여기? 오 소리 들리네 근데 파는데 일로 안 나온다니까 나 함정 설치하는데 얘네 진짜 고양이 같은 아. 녀석들이야 여기 판다 이거. 그러니까 그걸 파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이게 어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다니까 지금. 3번 찾았어 3 번. <웃음> 이제 아주 대놓고 <웃음> 이야기를 하네. 어쩔 TV 어쩔 TV. 파우셀파우셀 누가 모으나요? 음 감옥 TV. 파우셀 저요 저요 저요. 아 감옥 음, TV. 아그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냥 말을 <웃음> 하라고 말을. <웃음> 그 정도면. 와 투디네 이즈 계속 올라간다. <웃음> 쟤네 아까 코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쪽 황금문 있는 쪽으로 올 거거든. 내 생각에 뭔가 지금 투 파트로 계속 뭐를 하고 있어. 음. 음. 음. 빨리 뛰뛰뛰뛰뛰뛰뛰뛰뛰 뛰. 뛰어들빛, 뛰어들 <목소나> <뛰어. 타투 Transfer> <목소나> Wait, <목소나> 뭐야? 야 이거 다다 어디? <목소나> 어, 어디야? 어디야? 나 <목소나> 네가 어디야? 반대. 자. 자. 어디야? 아 이렇게 탈출하는 거야. 예. <목소나> <목소나> 근데 경찰한테 유리하려면 나이트 듀레이션이 더 길어야 될것 같긴 해요 깜빡 밖에 있는 게 보이자마자 바로 잡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. 아 그렇긴 하지 그러면은 드랍을 1.2로만 하고 밤좀 늘릴게 약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잡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 고예어아또 가드야 어. 연비 죄인 못 된다면서 진짜 <웃음> 경찰만 되네 아나또 가드네 어? 아좀일좀 해보려니까 뭐 없습니다 좀 늦게 하시지? 늦게 했었으면 바로 잡으시는데 <웃음> 약올리네 불법 아이템 만들려 했거든요 아 정말요? 예 만들려 아... 했는데 아 마침 오셔서지 끊어버렸네요 하저 <웃음> 감옥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수님 아, 그, 근데 그 머리에 있는 그 수박 있잖아요 네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! <웃음> 버벅패드 팜팜팜 팜. 저도 4번 갖고 있는데 아 진짜요? 하나 갖다 네. 버릴까? 아니 아니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고 혹시 성냥 있는 사람? 어 저요 저 성냥 있으면 은 황금키 예. 만들 수 있거든요? 어어 어, 위로 위로 어, 그저 벤치 80% 남았거든요 혹시 어디 남은데 없나요? 벤치 80% <웃음> 거기 끊었음 나도 이미 끊었어 응 음. <웃음> 저희 네. 휴대폰 한 다음에 네. 야드로 해서 타고 튀는 거 어때요? 어, 그러면 회로 장치 쟤 들고 있음. 아 회로장치 아, 진짜? 그러면은 네. 안테나는 성냥 있으면 나 만들 수 있어. 그러면은 제가 배터리랑 성냥 구해올게요. 편편이 너는 이제부터 안전하게 네. 어디 숨어 있어야 돼. 아 오케이. 편편 군 어디 있나? 저 지금 하무실 들고 있습니다. 그래? 그럼 와봐. 내가 안테나 줄게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사무실 털고 있다고 겁나 당당하게 밝히네 이거 뺏기면 안 돼? 오케이 나도 지금 이거 안테나 하나 있는데 여분으로 갖고 있을래? 어 안테나를 가지고 휴대폰을 만들겠다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희가 그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는데 연락드린 지꽤 됐거든요 성냥두개 있음 저집 떠나와 <웃음> <웃음> 배터리를 만들 방법은 없는 거지? 이거 배터리가 정말 없는데? 배터리 음. 생으로 나오던데 한 번씩? 이게 생으로 얻어야 되는 아이템인데 이게 안 보인다 아예 어떡하냐 이거? 근데 이쪽에 뚫기는 다 뚫어놓긴 했어 진짜로 미친 듯이 뚫어놨어 어. 좀무릎쓰고 배터리를 찾으러 다녀야겠다 지금. 이거는 어, 한 팬이 제외해 약간 오피스 다 뒤지고 다 뒤져야 될것 같아 어, 저희가 그럼. 이미 야들을 들켜버렸거든요? 이거 살짝 번호도 같이 찾아야 돼나 이거 번호 2번 지금 찾음 뱃김 <웃음> <웃음> 아그 어디 이거 담배 버려진 데 없어요? 어디? 배터리 버려진 데 어디 없어요? 어? <웃음> 뭐하냐? 아니 아침 됐으니까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연빈님 <웃음>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<웃음> 나보다 더 일찍 나와있네 야네 저희가 먼저 <웃음> 출근해가지고 저희 책상 정리해드리고 <웃음> 있었습니다 한펜이 안 보이지? 어. 지하에서 제 지금 배당 역할하고 있다니까 제가 몸 속에 다 들고 있는 거 어, 같아.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 같아. <웃음> 아니 어. 죄송한데 한 편이 그냥 그 약간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감옥에서. 그래서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네? <웃음> 그렇게 말해도 너무, 돼요. 너무 극단적이고 <웃음> 말도 안 되는 <돼서>. 소리. <웃음> <아니>, 그래서 지금 <웃음> 찾으실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. 한 편이 그럼 조문은 언제 가면 돼요? 이거 형이 들고 있어줘. 봐봐 제한 편이 전 지하에서 제. 제주... 가방 역할 하고 있는 진짜, 거야 게더 됐다! 1번 어? <웃음> 쪽지! 1번 <일번> 쪽지! 배나 <웃음> 있어 1번 나한테 있어 오늘 밤 고비다 연비야 오케이 오케이 후야 일로 와봐 나 종이 줘봐 일단 1, 2, 3, 4다 모을 수 있거든 나 이제는? 혹시 황금 열쇠는 필요 없는 거죠? 필요해, 필요해. 황금 열쇠도 일단 필요해? 가지고 있어봐 어어 어, 어. 일단 받음 받고 나 코드 만듦 코드 크래프트 야들랑 그리고 이스케이프 파츠 다 뚫어왔어요 지금 야 그러면 비번방이랑 그 다음에 황금열쇠로 먼저 시선 돌리고 다음날에 핸드폰 때리는게 낫지않아?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아, 하고 오케이. 아 근데 이거 볼트 하나 쓰면 끝나거든요? 볼트 나 봤는데 아까 밖에서 잠깐만 나 이거 히든 상자쪽에다가 어떻게 못 넣어놨나? 넣어놓고 제가 그러면 볼트 하나 찾아올게요 저 찾았음 찾았음 아 그러면 요번 낮에 한번 일사불란하게 약간 왼쪽 아래로 모여 2층 왼쪽 아래 아 오케이 연비야 <웃음> 내가 아까 말한 데 있지? 거기 혹시 보니까 한번 가볼래? 아 오케이 아또 작전 짜놓으셨네 이 경관분들 그러실 필요 없는데 3번, 3번 찾음 그럼 우리 몇 개나.. 지금 1번 남은 거지? 근데 지금 계속 바뀌거든? 찾는 게? 뭔가 지금 뭔가, 수정됐어 뭔가, 계획이 어, <웃음> 아니 페이크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페이크 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누가 제대로 된걸 하나 뺏겼거나 죄송한데 저희 회의 좀 할게요 경관 나으리들 <웃음> 아나 찾았다고. 한편이만 못 가. 한편이 어디 있어? 한편이. 한편아. 한편. 팬... 한편 어디가? 한편 어디가? 한편아. 오케이 오케이. 아, 저저 올라갔어. 아 어디 가. <웃음> 어 가까이 가져가. 아, 너 가져와.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자. 이쪽으로. 가자가자가자가자 한편이 왜안 오지? 길 모르나? 한편아? 한편아! 한편아, 고마워. <웃음> 미쳤냐 너? <웃음> 너 뭐하냐? 우리 망했어. <웃음> 케빈님 우리 어떻게 해요, 케빈님? 일단... 아 저것도 왜 거짓말 같지? 아 스트레스 받. <웃음> 스트레스 받네. 아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아직 핸드폰 안 뺏겨갔거든요. 일단 아, 우리 그럼 파츠로 가죠 파츠. 파츠. 자 여기 모여봐, 모여봐, 모여봐. 어, 아까 어, 해봤지? 그걸... 열쇠 따고 바로 빌번 치는 거예요. 오케이. 음. 자 하나, 둘, 둘 셋. 셋. 빨리 빨리 빨리! 이거 c c 있어 c c 야 이거 빨리 어떻게 빨리 보는 너. 건데! 어떻게 보는 건데! 위 위에, 위에! 왼쪽 위에 떠요. 왼쪽 위에! 5 3 3 5! 5 3 3 5! 빨리 빨리 빨리! 열었어! 너무 너무 어무 뜨고 뜨고 빨리 뜨고 뜨고 뜨 아무거나 타고! 아무거나 타고! 나이스 허어우... 다후으으 황금 열쇠에다가 비밀번호 내자리까지 네다 만들어 놨었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? 1 3 1 쓰지도 못했어. 어, 그거 쓰지도 않았고 핸드폰도 못 쓰고 어, 탈출했습니다. 여러분들. 아, 역시 재밌네. 자, 여러분 프리즌 라이프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 그 머리에 있는 그 수박 있잖아요. 네. 아, 여기 살 지났구나. 어어. 어.